보이면 안 돼요? 안 보여요 아에다 네, 했어요? 아 그럼요 팔찌 네. 다 입었죠 확인해보겠습니다 어, 빨래서 입었어요 어, 네 꼭지 좀 가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가비가 여기 지금 동숨 해를 끼칠 것 같아서 제가 <웃음> <웃음> 어 이제 내가 단돌이 잘했어 확인까지 다 했어요 완벽한 세팅은 네, 네. 당했어요 저 앞머리요? 오늘 앞머리 했어요 나는, 이런 식으로 카톡 보내는 사람, 난 너무 싫어요. 언니, 라이브 해요. 우릎표툭을 언니, 과연 언니랑 언니랑 잘 지내요? 이런 식으로 떠보는 것들,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. 근데, 왜 뜬금없이 갑자기? 몰라요, 그러면서. 한참 지났는데. 왜 그러세요? 그랬어요, 그랬더니. 많이 놀라셨죠?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<무슨> 아니, 요로, <욜로, 웃음> 이 방송 카톡으로. 그러니까, 저런 카톡을 뭐하러 보내? 어, 아픈 뭐, 사람 뭐, 많아, 하여튼가. 아, 진짜. 가면이 원피스 너무 잘 어울리시는 근데 앞머리나 머리 색깔 달라서 저게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앞머리 가발인 것 같은데요 가발이에요. 뭐이마도 이쁜데 왜 가발을 했어요? 그냥 오늘 한번 저기 뭐야 느낌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이거 그때 머리 어둡게 했을 때 했는데 벌써 물이 다 빠져갖고 밝아졌어 겉 털로 쓸게요 이렇게. 오이 오이 오이 오이. 뽕이요? 정수리 근데 뽕이 안 떠. 드라이로 몇번 했는데도 뽕이 안 뜨더라니까 옆에만 쓰고. 아, 내가 지금 매직기를 몇 개를 샀어요 그런데도 뽕이 안떠 어떡할 거야 이쪽으로 넘길까? 흰머리도 새치가 너무 많이 보여 갖고 안되겠다 이쪽으로 좀 넘겨야겠다 어우 얼굴 자연스러웠죠? 아우. 가르마 바꿨잖아 최군님 아이고 또 시어머니들 많네 감 나와라 콩 나와라 또아 오늘 렌즈랑 이거 섀도우 어때요? 오늘 좀 외국 사람처럼 해보고 싶어 갖고 이렇게 했는데 거상이요? 거상 흉터 한 요정도? 여기 보여요? 정도? 여기 랑 귀인데도 귀 빨갛네 여기 라인 다 이거 흉터 연고랑거 발라야 되는데 한 달이 되면 발라야할 거야 안 바르고 있거든요 아직 머리 여기 뒤에 여기까지 다째는 거예요 이만큼을 다째는 거예요 귀가 달랑달랑해 달랑달랑 뒤까지 하고 달랑달랑 여기 귀만 이렇게 빼놓고 여기 목까지 다해갖고 이렇게 열 여기 밑으로 목까지 열고 이마도 이렇게 이마도 보이죠? 이렇게 이렇게 이마 이렇게 아우 말해 뭐해 가게에서 과일한주 나오면 여기다가 에 갈잖아 이렇게 강판으로 삭삭 썰잖아 고기 그 점이듯이 이렇게 썰어갖고 우리 들 저기 하몽하고 나오는 거 알죠? 하몽하고 햄몇개 나오는데 여기다 썰어갖고 내가 거기다 뚝뚝 떨기잖아 먹으라고 얼마 모으면 거상하냐고요? 한 달에 저기 뭐야 100만 원씩만 모으면은 1년 있다가 하겠네 규동금 됐지 뭐 1년 있다가 거상하면은 저기 뭐야 10년은 어려 보이는데 전신샷이요? 아? 나 저번에 해운대그 오빠가 다리 쇼다리라 그래갖고 몸매 보여주기 싫은데? 안 했어? 뭘 비싸 비싸기는 뭐 턱광대 치는 것도 얼만데 다 요즘에 턱광대도 저기 유명한 데가한번 천몇백씩 하잖아요 그거나 그거랑 똑같지 뭐 얼굴 작아지는 거나 10년 어려지는 거나 뭐가 달라 얼굴 좀 많이 자연스러웠죠? 근데도 아직 이렇게 보면은, 여기 만지면, 여기 만지면 달라. 여기가 좀 딱딱해요, 살이. 그, 아직 흉살이 있어갖고, 흉살 뭐좀 약해지는, 붓기랑 빠지는 뭐 약, 조각, 그거 한달 있다 먹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먹고 있어요. 근데, 화면으로는 표가 좀 날지 안, 안, 날지 모르겠는데, 오랜만에 보는 애들은, 손님들은,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다니까. 거의 못 알아볼 뻔 했다면서. 그러더라니까. 뭐가 많이 바뀌었대. 나는 많이 바뀐 거 모르겠는데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. 고 울세라도 괜찮아요 단기간으로 6개월 정도 볼 거면은 울세라도 좋은데 울세라 하면은 한 6개월 있으면 다 다시 처지잖아 그것도 계속한 돈이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어. 근데 저는 사실 나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그전보다 이렇게 큰 효과가 없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확보이더라고 효과가 한 50대 중후반 분들 많이 처진 분들은 진짜 많이 먹히더라니까 효과 확 보더라니까 아 주베룩인지 뭐, 뭐 돈벼룩인지 무슨 뭐 무슨 벼룩인지 지금 얼굴 아직 이 안에 다 째놓은 거 낫지도 않았는데 뭐 자꾸 쑤셔 한 아, 6개월을 넘어야지 뭘 하지 근데 어퍼스 거긴 트젠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인가요? 트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꽉찰 정도로? 그렇지 않아요 재밌게 노실 분들 오시는 거고 일반 손님들이 더 많고 게이분들이나 라즈베리 언니들 젠더들 이렇게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오는 거고 다 일반 분들이 있어요 라즈베리 라즈베리가 뭘까요? 어 거상 근데 울세라도 600샷 뭐 이정도 하면은 200정도 하는데 칼로 쬐갖고 근육 땡기고 하는데 200이 웬말이야 정신차리세요 앞에다 일자 하나 더 붙여 이뻐지려고 한게 아니라니까 이뻐지려고 한게 아니라 원래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쳐져갖고 나중에 한 45정도 되면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회가 돼갖고 뭐쉴때 기회가 돼서 한거지 하려고는 했어요